늘제 자리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보험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력이라든지 기타 취미생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성할 수 있는 담보나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음. 저는 그 안에서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90세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건 납입 여력을 고려해서 네, 어, 해지하지 않을 수준에 음. 그러면 이달의 추천 보험사 이달의 추천 보험사 네. 농협숨동합보험의 필수 는 안전자 담보만 같이 구성해서 준비해 주신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절감도 네. 가져가시 연령이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험 가입이 쉬울 거다라고 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생각... 어, 한 20년 정도의 보장기간에 차이가 나는데도 네. 어, 보험료는 절반 정도 수준. 네, 맞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보험 전문가 장수현 팀장님 모시고 어른이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수현입니다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네. 궁금점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른이보험에 대해서 속시원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를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암진단비로 예를 들자면 이제 25세 남성 기준으로는 한 8천원대로 준비가능했던 게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한 17,000원 정도로 대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암진담비 준비하실 때 1,000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준비하셨다고 보실 때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수 있고 또 이제 진단금이나 후유장애들 보완하게 되신다면 그 보험료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음, 네. 25세 기준으로 한 8,000원 정도? 네. 네 8,000원대라면 45세. 어한 20년 정도의 보장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도 네. 어 보험료는 절반 정도 수준인 네, 거네요. 40대 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우실 거예요. 네. <웃음> 그래서 20대 때 준비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약의 다양성이라든가. 납입면제 조건, 아니면 감액기간, 면책기간 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인플랜 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어린이보험인데요. 가입 가능하신 연령은 이제 보험 나이 30세까지 가능하신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30대가 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어린이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나이 30세니까 어, 금일 저희 영상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몇 년생까지 가입니 어, 일단 91년생까지 가능하시고요 오늘이 7월 14일인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월 15일 생분들 까지만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7월 15일이 되면 네. 1월 10... 16일 매일매일 밀리는 거니깐요. 미리미리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입하는 어른이 보험 성인보험 대비해서 여러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장점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다면 먼저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데요. 성인보험에서는 암진단비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어린이보험에서는 일반암뿐만 아니라 유사암까지 보장이 되고요.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이랑 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후유장애 같은 부분도 이제 성인보험에서는 80% 이상부터 납입면제가 되는데 어린이보험에서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변경되면서 50% 후유장애도 납입면제가 되는 조건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음. 들고요. 또두 번째로 이제 감액기간이랑 면책기간을 볼수 있는데요. 성인보험의 경우는 이제 진단금이 90일 이내에는 면책기간이고요. 1년 이내에 진단을 받게 되면 50%만 보장하는 감액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에서는 아예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암진담비만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고 1년 이내가감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음, 네, 좋네요. 네, 좋은 보험이네요. 납입면제나 면책기간에서도 장점이 있고 네. 또 여기서 암진단금 90일 면책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음. 그 회사가 바로 농협손해보험인데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조차도 90일 면책기간이 없고요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음, 금액적으로도 네. 싸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지 않나 네, 그러면 20대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응. 유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연령이 좀 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보험 가입이 쉬울 거다 라고 응.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자잘한 질병이나 통원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우시거나 뭐 할증, 부담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린이 보험을 상담하시던 중에 허리가 아프셔서 저녁에 정형외과를 다녀오셨다고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진행 중이던 보험회사가 이제 농협손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가성비도 좋고 보장한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약간 근접 이력에 대한 질병?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이라서 그때 당시 아예 인수 자체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려서 3개월이 지나서 음. 몇주 전에 가입을 완료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유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보장, 뭐 한도라던가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사실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언더라이팅 이 굉장히 심한 회사다 보니까, 네. 어, 고객님들이 어, 저는 농협해주세요라고 들어왔는데, 음. 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나 20대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뭐 마스크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뭐 피부과 다니신 맞아요. 이력이라던가 특히나 20대 분들 도 수출료를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 깜짝 <웃음> 놀랐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인수거절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어, 20대 분들이 만약에 보험상담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병력관리들 네. 이재력관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하시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고지는 필수니까요. 네. 그러면 20대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담보라고 할수 있는 담보들이 좀 있을까요? 음 필수담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망률 1, 2, 3위에 해당되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랑 암 진단비로 분리가 되어 있는 보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뇌와 심장에 관련한 부분은 뇌졸증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또 이제 급성 신근경색이 아닌 심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추후에 이제 보상받을 때도 훨씬 네.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20대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기보다는 타연령 대비해가지고 한도도 높고 네. 충분한 보장을 준비하시기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에 보험료가 있다 보니까 네. 이때 충분히 준비해주시는 게 평생의 보장을 준비하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 그러면 필수담보 이외에도 또 추천해주시는 주요담보들도 있을까? 요 진단금 다음으로 질병후유장애를 음. 예로 들수 있는데요. 질병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진단금이라고도 하죠. 체행성 질병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많이 권장해드리는 담보인데 성인분들과 다르게 보장 한도도 많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보장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챙겨하실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함께 구성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연구소 전문가 스터디 할 때도 많이 나오는 담보가 질병후유장해 담보인데 태아 때는 무조건 네. 네, 넣어야 되고 10대, 20대, 30대까지는 네. 필수담보로 저희가 권장을 네.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이제 40대냐 50대냐는 네. 전문가님들마다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령이나 직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가성비적인 부분이 괜찮냐 납입 여력이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지만 저희는 기준을 세워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대시라면 네. 질병의장에는 제2의 진단금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요즘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술비담보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새로 생겼는데요. 비급여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가입 시점은 기존의 15년 재가입이었다면 5년 재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장이 많이 축소된 상태예요. 장기적으로 이 실비를 유지하게 됐을 때, 나중에 보장받을 시기까지 이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이제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합보험에서 진단 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함께 구성을 해주시면 중년층이 돼서 보장받을 시기가 됐을 때 조금 더 이걸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이 수술비 담보의 중요성은 수술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더 네. 네,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것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어,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딱이두 종류로 그냥 구성을 했다면 네. 어, 작년 초부터 막 이야기가 됐던 이제 종수술비들 음. 생명사에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손해보험사에 새롭게 도입된 이 5종 수술비 메르츠 네. 뭐 같은 경우는 7종 수술비 네. 뭐 종수술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엔덴, 엔덴 수술비 회사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 네, 맞아요. 네, 보장하는 폭들이 다 다른데 네. 최근 뭐 DB는 몇 대죠? 119대, 119, 119. 119 수술비라고 하죠 네, <웃음> DB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네. 네.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112대. 112대. 112대. 그리고 현대가 123대 수술비. 그리고 가장 많은 보장을 한다라고 보여지는. 140대 수술비를 가진 롯데종복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부분에서도 논쟁거리가 많이 있어요. 어, 이게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가입하게 좋아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뭐 119대 123대 뭐 140대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수술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회사별로 이 수술에 대한 보장이 뭐 천만원이냐 2천만원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음.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큰 수술,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음. 이제 중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은 이엔데수술비 필요한가요? 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 질병수술비도 있고 내가 종수술비도 가입했는데 이엔데수술비까지 가입을 해야 되냐? 음. 근데 저희 보험연구소의 전반적인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엔데스토비는 필요. 앞으로도 필요하고 더 중요해질 거다 음. 네. 눈여겨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전문가님이 이 담보는 꼭 넣어준다 하는 담보들이 있어요 음, 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라고 하죠 그 담보를 꼭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담보인데다가 보장 한도가 1억 원까지 굉장히 크고 유용한 담보예요 이 담보가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요. 집에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나 길에서 타인의 물건,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걸 이제 실수로 파손시켰을 때이 담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름부터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담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갖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제 지금 20대 분들은 주소 분리가 될 가능성이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중복이 되시더라도 본인 거를 준비해 두셨다가 추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두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음. 또 이게 중복으로 돼 있으면 면책도 되고 네 이제 본인 그담금 네. 지금 본인 그담금 얼마죠? 20만원 50만원 음, 이렇게 아, 커졌네요 배웠어요. 네. 그래서 가배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네. 음. 이외에 도 추천해 주시는 담보도 있을까요? 음, 이외에 이제 운전보험 중업보험, 종합보험에서 같이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종합보험의 필수 운전자 담보만 같이 구성해서 준비해 두신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절감도 가져가실 수 있죠 최근 20대 분들의 운전면허 취득하는 시기도 빨라졌고 네. 또 이게 카셰어링이라는게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보험은 정말 필수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데이트 가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실만 하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달의 추천보험사. 이달의 추천보험사. 네. 농협손보랑 DB손해보험으로 조합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진단비를 한도도 높게 가져가면서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진단비를 탄탄하게 준비하시기 좋다는 강점이 있고 d 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일단 농협 못지 않고요. 농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수술비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타사에서 보장이 잘안 되는 제왕절개나 치액, 요실금체외충격파세석술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이 보장들이 다 매외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음.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예요 음. 재수술, 매외보장 이게 왜 중요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중요한지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33개의 주요 수술에 대한 환자 수가 158만 명이고 그 수술 건수는 187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29만 건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수술 건수가 훨씬 더 네, 수술 건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재수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타사의 경우는 재수술에 보장을 받으시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이제 DB에서 매지급 수술비를 준비해 주셨다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실때 수술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재수술에서 때문에. 혜택을 볼수 네. 있고 이런 다빈주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가 넓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디를 네. 네, 그리고 진단금에서 농협을 네. 잘 조합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건 건강체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린 네. 거고요. 앞서 전문가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수심사 네. 기준에 탈락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보통 새로운 회사들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스탠드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보험의 권장보험료 어느 수준으로? 음, 저는 우선 새로 모든 보장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선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 보장이 있고 보안만 원하신다 하는 정도라면 기존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음. 가장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적정한 수준은 내가 좀 납입 여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8만원 정도. 네. 어, 그리고 충분한 보장을 원하신다. 그럼 10만원 정도를 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납입 여력을 고려해서 네, 어, 해지하지 않을 수준의 음. 적절한 보험료를 음. 전문가인가 꼭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기 설정, 그리고 납기 설정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던가 온라인상의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낮기나 만기는 어떻게 추천해주시죠? 우선 만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90세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유는 이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만기를 이뭐 100세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100세로 하시면 만기가 길면 은 좋겠죠. 실적으로 든든하고 근데 그게 길어지는 만큼 보험료는 더 증가된다는 점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같 되는데요. 같은 돈을 내시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90세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의 질을 더 높여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90세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납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이랑 30년 납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연령이나 상품에 따라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어린이 보험 20대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분들은 20년 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년층 분들보다 질병 발병 시기가 일단 좀 멀리 있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안정적일 때다 납입을 해두고 장기간 든든하고 편안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납입 면제 조건, 이 납입 면제를 가장 활용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만기 설정, 납기 설정을 하신다면 가장 최적의 맞춤 설계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고객님의 납입 여력이 최. 우선이에요. 네. 저희가 항상 보험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납입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20대 분들도 뭐 3세반기 할수 있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할수 있지만 품납입 보험료 측면도 고려해보고 네.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 20대 분들은 90세반기 20년 납입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령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득 수준 수준이 늘어났다 그래서 네.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여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25세 때 금지당 천만 원이 8천 원. 어. 근데 40대 되면 17,000원. 어, 그두배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은 같은 보장을 준비하려면 총 납입보험료에서 두배 가까운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30세를 추천해 주실 확률이 더 높다. 네, 맞 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잘 정리하셔서 활용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을 선택하는 내가 선택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보험연구소가 밀고 있고 음, 저희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 맞춤설계 맞춤설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춤설계라고 하면 일단 보험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력이라든지 기타 취미생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성할 수 있는 담보나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암 쪽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손해보험사에서 기본적인 틀을 준비해 두시고 또 요즘 이제 생명사 쪽에서 암보험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생명사 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누적 한도도 걱정 없이 좀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보완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취미활동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레저나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런 취미활동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이제 상위쪽 담보를 탄탄하게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고 뭐 나는 독서나 그런 활동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유병 위주의 담보들로 같이 보완을 해주신다면 똑같은 보험 료를 내시고 있더라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거죠 실제로 네. 저희가 보면 매달 납부할 수 있는 납입보험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네.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는 개별마다 다다르예요 네, 네.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담보 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장금의 차이가 두세배 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전문가님들이랑 상담하실 때 나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주시면 네. 더 효율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맞춤 설계가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험연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네. 어떤 보험 전문가로 고객님들한테 기억되시길 원하세요? 고객님들께서 위험한 상황이나 힘든 시기에 닥쳤을 때 힘이 돼주는 친구, 제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셨을 때 제가 준비해 드렸던 보험이나 또 이제 저한테서 최대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늘제 자리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보험연구소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